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끝난 게 아니다. 밥이나 먹어. 사과는 됐으니까. 오잘 참는다, 우리 수. 안 참으면 어쩔 건가. 가슴이 아니라 반류랑 엉덩인데너 그러다 한대맞는다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사냥이라는 건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예쁘게는 생겼는데 여러모로 피곤한 취향이네 폭기를 잡아도 좋고 지디랑이랑 선우랑 둘중한명 아닐까 너는 왜 자꾸 여기서 밥을 먹냐 너희 방에 안 가고 우리들은 다 같이 왕경에서 자랐잖아 서로 잘하는 것도 봤고 근데 그 둘은 아니라고 말같지 않은 소리 지디는 풍활초 조카, 선우는 안지공 아들이고 그렇긴 해 음. 아니야, 한성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? 우리가 그두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건 사실이지 둘 중에 왕이 있다면 음. 난 누군지도 알것 같고 하긴, 아로 의원도 몰랐겠지 오라비랑 같이 쭉산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 오라비가 진짜 오라비인지 가짜 오라비인지 어떻게 알겠어? 잘못 안 거요 우리 오라비는 왕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걸 확신하는데? 그거야 봐 설명 못하잖아 아 진짜! 분명히, 아, 아무튼, 아무튼 왕이 아니라고! 와, 어, <웃음> 소리 질렀어.